어, 음악 왜이렇게 좋아? Yeah. 와 한배나아 오우 오. 노래랑 어울리지않아요? 인어공주 목소리 네가 뺏어갔지 <웃음> <웃음> 아니 그러면은 깨꼬리같은 목소리여야되는거 아냐? 니 마녀야 너잖아 <웃음> 인어공주 목소리였으면 깨꼬리같은 목소리였어야 되는건데 그래서 시작하는 오늘의 컨텐츠 위치 i 짜잔! 오늘 멤버들 다 참여해가지고 위치 이시라는 게임 한번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 음. 네, 해볼게요. 그게 응? 다야? 뭐야? <웃음> <아니야>. <웃음> 아 영상 보시기 전에 어,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구독까지 저대닥을 해주세요. 한글 패치가 된 게임인데 애 앉아서 열다섯 개 마녀, 어열개 마녀. 맵이 엄청 많다, 여러분. 랜덤맵 사이클 한번 그냥 가보고 게임 모드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이드 앤 식으로 해볼게요 우리 숨바 숨바 숨바 숨바 숨바 숨바 이게 근데 숨기 타임도 25초 근데 첫판이니까 약간 이거 한 40초 팀 선택은 프리? 랜덤 오케이 게임 만듭니다 여러분 이거 롤이에요? 이거 뭐 전멸이랑 뭐 이런 거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스킬을 선택하래 아 그거 마녀 스킬이랑 헌터 스킬인데 마녀에서 쓸수 있는 스킬, 헌터에서 쓸수 있는 스킬 고르는 거거든요? 아... 마녀가 숨는 쪽이고 헌터가 찾는 쪽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 스킨이 저거 하나밖에 없는... 어뭔 소리야 이게 여보세요? 뭐? 벌써 숨으라고요? 갑자기, 갑자기 왜 시작이 갑자기? 됐어요 갑자기? 시에나너 뱃살이 어우... 혜빈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 조작법은 마녀로 의심되는 물건이 보이면 왼쪽 클릭으로 맞춰서 잡으면 되고요 음. 스킬은 뭐 선택되어 있나 케빈님? 나닭닭 닭 던지는 거 근처에 마녀가 있으면 닭이 울음소리를 알려줘요 아 이게 오히려 숨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술래가 많은 거네? 웬 나무통이 움직이는데? 행서 같지? 아 페이크였어 아잇 와 빗소리 형 고래에 걸려있는 거 감쪽 같다 <웃음> 염비너 꼭대기 있으면 안 무서워요? 조소음 고증 있을 것 같은데. <웃음> 한편이 <팬이> 죽었니? <웃음> 네. 그러면 좀 정이 있으면 안 되니? 아 죽었어로 앉아 있는 거야? 다음번에 보자. 쭉쭉. 어, 또나 쳐다보고 있는 거 누구지? 저 한편인가? 아니, 적들이 무능력해. 네. 저리 가라. 너냐? <웃음> 너야? 너야? 저리 가라고. 어어어 어, 어, 저리 가. 방금 뭐 있었는데? 어어 어. 이리로 어, 어. 와. 너 이리로 와. 너 어디 있어? 있다 <웃음> 나이스! <웃음> 나이스! <웃음> 나이스. <웃음> 한팬 <펜> 나이스? <웃음> 저거 뭐야? 이제 못 찾는 거야? 5초 남은 거야? 우후. <웃음> 유후. 엉덩이 키기 아, 이걸 못찾네 우리가 이거 투표한다. 우와 와. 우와. 나 그렇네? 나는 응. 난 파선 골. 시어 시간을... <웃음> 뭐야 찾는 거네? 오, 나도 찾는 거야 나 처음 해봐 찾는 거 진짜 야, 어렵다 한패나꺼져라한패나 뭐? <웃음> <웃음> <배나>. 제발 <웃음> 협동하시죠 알았어 협동하자 한패랑 근데 미안한데 <웃음> 네 여기 있는 물건들이랑너가 너무 안 어울려 <웃음> 어디지? 그래 차라리 사병제 <웃음> <삼형제? 웃음> <웃음> 너무 안어울린다고 어쩌 어쩌. 빗소나. 오토바이가 왔어. 브렁브렁. <웃음> 아이고. 이거 시프트 키 누르면 똑바로 있어. 시프트 키 누르면. 어,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어! 저거다. 저거다. 저거다. 잡았다. 여기 없나 2D 마우스 클릭 미쳤어. 우와, <목소리> 뭐 기관총이야? <웃음> 어, 이거 나이다. 아! 어제 f 이 뭐야? 어, 여기 있는데 봐봐. 있다 뜨잖아. 아니야? 어, 이거 나이다 <웃음> 나이다. 우와! <웃음> 대박. 아, 잘 잡는다. 우와, 야 진짜 잘찾는다 2D. <웃음> 전문 헌터네, 전문 왜 헌터. 왜 야, 외모만 보고 야. 판단하면 안 돼. 어, 방금 또 울었죠? 어? 한펜이가 있는 것 같네? 마치 내가 죽었던 계단 밑에 같은? 야, <웃음> 진짜 와... 이건 우리 트로할 게임이 아니라니까 투디야 그거 방안이야 방안으로 가야 돼방안 <웃음> 대놓고 알려줘 대단한, 사다리 타고 들어가야 돼 대놓고 알려줘 사다리 타고 들어가야 돼 대놓고, 대놓고, 대놓고 알려줘 와, 아하... 너 이겼다 야 아하. 와... 와... 이거 입을 뺨매야돼 아주 925번 빗나갔대 투디 <웃음> 뜯은 <웃음> 거야, 도대체. 야, 다들 매크로 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또투디가 나네? 아, 진짜? 아, 전문 헌터 너무 무서운데. 개빈 님, 제 머리 어때요? 어우, 생긴거 살발하네, 그냥. 전설의 표창 꾼 지나가는 소리 난다. <웃음> <웃음> 전설의 표창... 소리? 야, 진짜 빠르다. 표창 던지는 속도. 뭐야, 이게? 야, 어떻게 이게 무슨... 무슨 클립 소리야, 도대체. 그러니까 어떻게 쏘고 있는 거야, 미친 소리 뭐야, 이거. 이번 판좀 힘들다. 아힘들다. <웃음> <웃음> 역시 전설의 사냥꾼. 아이 같이나왜 이렇게 못하지? 근데 이거 어려워. 그냥 맞아. 하면 어려워. 어. 어한 가지만 얘기해줘. 응나 옆에서 느낌뼈터던거 누구였어? 나의 아, 짜증나. 나 왜? 짜증을 내? 알려 달라며 <웃음> <아니, 웃음> 알려 달라는 <거> 짜증을 내. <웃음> 아, 저말 뜻은 이제 저기 없단 얘기잖아. 아니야, <웃음> 아니, 누나 방금 있어. 있었는데. <웃음> 어? <웃음> 따르릉, 따르릉. <웃음> 아 그때 알아릉 따아 잡았네. 알아릉 <웃음> <따르릉>, 따릉. <웃음> 아. <왜> 나... <웃음> 이거 뭐였어? 어? 이걸 못 잡는다고? 방금 잡은 거 아니었어? 잡은 걸로 합시다. <웃음> 잠깐만 아직 남아있나요 여기? 어 이거 뭐지저저 저거 저저 어디 어디 어디 언니 안녕 뼈뼈뼈뼈뼈뼈뼈뼈 어디 어디 어디? 나한 번도 <웃음> 못 봤어. 나와도 몰라 그냥 시야가 안 좋은 거 같은데? 태비님 선택해주세요 나 음. 비칼 아이씨 또투표 바로 선택하셔야 돼요 요즘 애들이 빨로 뭐 어, 술래다 어나 술래다 어 이거 아까 했던 맵인가? 네 아 오케이 어두 번째 하는 맵이니까 한번 잘해봐야겠다 안돼 <웃음> 다 빗자루인데 어 오케이 아! 아 뭐야 벌써 시작하자마자 독버섯 깔아버렸거든요 그냥 앞에다가 어 무리수를 더꾸이 녀석 아 이게 케빈님이었어 나 굉장히 과감한 선택 이번 판 아, 더더욱 아, 과감하지 않을걸요 투디 얼마나 과감한데? 얼마나 가감할지 나보다 가감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걸? 김춘식 씨, 날 봐줘. 투디 형 어디 있어? 나 보고 있잖아. 응. 도라이 아니야? <웃음> 진짜 대단하다 쟤는 야, 위에서 막 물건 떨어지네. 슈퍼 짜! 야 엉덩방아 찍기로 당했다. 염비는나 어, 지붕에 잘 걸쳐져 있네요. 조용해. 어. <웃음> 요미야! 아, 아, 아, 아, 아, 아, 어디가 어디가 자꾸. 어디가 어디가 아, 어디가! 아 이거 바꾸는 키가 뭐야? 이거 약간 그거 같다. 분리에 나오는 가시고기. 야이씨. <웃음> <웃음> 아주 그냥 묘사를 해라. <웃음> 저... 알려드리겠습니다. 투디님 음. 변신 안 했습니다. 미친다고? <웃음> 미친 마녀. 마녀 상태로 숨어 있어 지금. 미친 어, 마녀. 마녀 진짜. 상태로 숨어 있어요 지금. 변신 숨어 아무도 이곳을 어, 진행할 수 없다. <웃음> 그러니까, 아니, 아무도 여기안 갔으니까. <웃음> 미쳤다니까. <아니겠다>. 안돼. <웃음> 아. <웃음> 오, 오. <웃음> 아니, 아. 날 마녀 물어보겠나? 상태로 있을 수가 있다고? 제케빈 <웃음> 투지 형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연기 <웃음> 어, 안에 그냥 아, <웃음> 서 있었어. <웃음> 와이 뭐 정도. 미쳤다. 자 막판하겠습니다. 막판 여러분들 아 이거 재밌네. 게이 막판. 아이씨 또 아... 숨는 거네. 아아 아... 라미 연빈데요 이번에. 아하. 아, 얘들아 싶었는데. 그냥 마 많이 숨을까? <웃음> 이거 어때요 캐빈님 저 숨은 거? 어. 보이는 거다 때리지 않니? 네. 내가 그래, 봤 고등. 야, 얘들아. 사람은 못 얘들아, 이거 어때 이거? 얘들아, 이거, 이거. 야 우리 아, <웃음> 이거, 우 이거, 이 우리 이거, 이거. 이 야,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 이거, 이 야, 이거. 어때 이거. 오케이 어디가 여이 야, 이이이거 헤롱비 헤롱헤롱 빵빵 파라바라 미쳤다 명도안 잡히네 우리 마을에 그냥 마녀 있는데요 우리 마을에 마녀가 왔어요. 마녀가 왔어. 가탈다 선물도릴게요 어? 무리게요 썸물도리게요. 썸물도리게요. 썸게요썸 오. 저가족물도리썸물도 아아아 아, 어, 난다 그래 난다 그래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는거아아아 <웃음> 아, 아, <웃음> 야이 어디 갔냐? 왠지 지붕 주변에 있을 것 같은데. 응. 음. 와 투디 숨마 꼽지 빡고수. <웃음> <웃음> 아니야. <웃음> <웃음> 와. 어? 뭐야? 마지막에. 뭐냐? 찾았어. 투디 농락하다가 맞아 죽었어. 지금까지 위치 시였고요, 여러분들. 재밌었다면 쵸다다유. 좋아요. 댓글. 음. 다른 영상 보기 구독까지 안녕, 안녕.